안녕하세요 인담 t v 유튜버예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더워졌다가 이러잖아요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이럴 때 더더욱 빛이 나는 게 기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올 봄하고 여름에 꼭 필요한 기본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Let's start! 짠! 첫 번째는 끝나시에요 끝나시는 제가 진짜 잘 활용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끝나시가 두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폴리 레이온 소재로 된 이런 하늘하늘한 그런 끝나시예요 이런 끝나시들은 블라우스 대용으로 충분히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켓이나 아니면 셔츠 안에 이너로 받쳐서 입어주셔도 굉장히 예쁘고요 가디건이라든지 부인에게 깊게 파여있는 그런 원피스를 착용하실 때에도 이렇게 폴리 소재로 된 그런 끝나시를 착용하시면 노출에 대한 부담도 줄이실 수가 있고 무난하게 잘 입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소재는 여름에 진짜 잘 입어요 여름에는 정말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이 끝나시 어디 거냐고 진짜 많이들 물어봐 주시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구입처를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동대문 갔다가 구입을 한 거라서 어디서 구입했는지 저도 기억이 잘안 나요 제가 이거 똑같은 거 끝나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찾아보려고 진짜 열심히 뒤졌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거랑 똑같은 끝나시 구입을 하셨는데 구입처가 어딘지 아시는 분 제발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솔직히 이렇게 끝나시 괜찮은 거 찾으면 색깔별로 쟁이시는 게전 좋은 거 같아요. 휘뚜루 마트로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냥 가격이 너무 저렴한 거 그리고 또 너무 고가인 것만 아니라면 그냥 깔별로 쟁이세요. 꼭입니다. 두 번째 타입의 끝나시는 이렇게 텐셀로 만들어진 끝나시거든요. 저는 이 제품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한 거예요. 트라이라는 소옷 브랜드 아시죠? 거기서 제가 다른 거 주문하면서 이것도 같이 주문을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텐셀 같은 경우는 진짜 부드러워서 저는 그냥 잠옷으로도 입거든요. 진짜 편해요 여러분. 이만한 잠옷이 없어요 여름에. 진짜 시원하고 진짜 편하고 몸에 감기는 거 하나도 없고요. 정말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애정하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보통 스킨톤이랑 화이트톤을 구입을 하는데 셔츠 입을 때 안에 속옷 컬러가 너무 비칠까봐 입어주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봄, 가을에 니트 단품으로 입기에는 조금 춥고 그렇다고 안에 긴팔 레이어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끝나시 안에 받쳐주면 어느 정도 보온성도 생기거든요. 여름에는 특히 옷감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속옷 컬러가 신경 많이 쓰이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이런 끝나시 하나 받쳐주시면 속옷 컬러도 감쪽같이 감추실 수가 있고 부담 없이 입는 셔츠도 입으실 수가 있고 또 텐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덥지도 않아요. 정말 괜찮은 아이템이라서 저는 꼭 필수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두 번째 필수템은 티셔츠예요뭐 집에 누구나 다 이런 흰색 티셔츠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봄 여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아니 사기절 내내 절대 빠질 수 없는 흰색 티셔츠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두 번째 필수템입니다 올해 흰티가 딱 필요했는데 마침 자라에서 흰티가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금액도 너무 저렴하게 9,000원이어서 얼른 제가 확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데리고 오면서 이것도 같이 데리고 온 거거든요 똑같 디자인인데 컬러만 달라요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또 트렌드 컬러 블루 컬러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데리고 왔죠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 면바지 뭐 슬랙스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흰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장을 챙겨왔는데 저는 둘다 스몰 사이즈를 착용했고요 기본 핏이에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니까 본인 사이즈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뭐 굳이 오버사이즈를 원하는 게 아니시라면 저는 그냥 정사이즈 추천드리고 싶고요 비침은 요정도 살짝 비치는 정도? 뭐 흰색이니까 당연히 요럴때 속옷컬러 조금 신경 쓰이신다 하시면 뭐? 요런 거 요런 펜셀로 된 그런 끝낯이 안에 받쳐 입어주시면 속옷컬러 감쪽같이 감추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특히 이렇게 흰티 입을 때나 아니면 흰색 블라우스 입을 때 저런 끝나시 컬러를 흰색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흰색 흰색 하면 되게 튀는 거 아세요? 안에 속옷 컬러를 가리려다가 그 끝나시가 너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스킨톤으로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입어보세요. 이 스킨톤의 끝나시가 진짜 마법처럼 모든 걸다 가려줘요. 너무 딴 길로 샜는데 아무튼 살짝 비침이 있는 그런 소재고요. 목도 그렇게까지 심하게 올라오지도 않고 또 적당히 그냥 파여 있어서 부담스럽지가 않더라고요 넥라인도 굉장히 예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재고 있을 때한 장씩 꼭 챙겨가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도전한 반팔 티셔츠는 바로 트라이입니다 <웃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남자 런닝을 여자들이 티셔츠로 많이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예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이거 여러분 너무 좋아요 아니 그냥 다른 거볼거 거 없이 가성비만 따지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2 0 0 0 원대거든요 저는 그냥 딱 낮장으로 한 장만 구입을 해봤어요 어떨지 모르니까 복불복일 수도 있잖아요 우선 소고 브랜드다 보니까 면의 촉감은 정말 좋고요. 이 길이감이나 핏도 그냥 일자 핏이어가지고 그냥 안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남자 런닝인지 여자 티셔츠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바로 이 유넥. 이거 진짜 애매하면 어떡하지? 아, 너무 좀... 런닝틱 하면 어떡하지? 아빠나 할아버지가 이런 거 자주 입으실 때 보면 여기가 특히 좀 늘어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요거 입으실 때팁 하나 드리자면 너무 밑으로 내려서 입지 마시고요. 살짝 뒤로 젖혀서 입으세요. 조금 덜 클래식해요. <웃음> 덜 클래식한데 더 예쁘더라고요. 어깨라인도 의도치 않은 드롭 숄더가 되어서 너무 괜찮은 거예요. 비침은 아까 자랐거나 다른 흰색 티셔츠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000원에 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훌륭하다 생각해요 우선 면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런 걸 처음 생각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께 큰절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뭐 다른 브랜드도 여러 개 조금 사서 쟁여놓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흰색 티셔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냥 기본 기본 핏에 다른 유색 컬러가 있으면 본인의 스킨톤에 맞춰서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유색 컬러는 톤인톤, 톤온톤 이런 코디들 할때 진짜 그냥 편안하게 하나 입을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티셔츠 하나 딱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기본 핏에 아무런 그런 무늬가 없는 민무늬 티셔츠는 정말 잘 입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민무늬 티셔츠 중에서 난 정말 괜찮은 아이템 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도 남겨서 많이 공유해주세요 세 번째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 아이템은요 짠! 셔츠입니다 화이트 셔츠는 그냥 너무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없는 분이 없으시니까 제가 굳이 길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려고 이렇게 제가 셔츠를 또 추천을 해드리게 됐는데요 저는 기본 핏 셔츠는 없어요 오히려 기본 핏을 입으면 너무 좀 몸이 왜소해 보여 가지고 기본 핏보단 살짝 오버핏을 좋아하는 편이고 레귤러 핏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요렇게 들고 있는 세벌의 화이트 셔츠도 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의 원단으로 만들어진 셔츠는 어, 보통 린넨 팬츠에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즘에 버뮤다 팬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버뮤다 팬츠 중에서 조금 슬랙스 느낌으로 핀턱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셔츠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요렇게 포멀한 느낌 정말 좀 누가 봐도 브라운틱하다 하는 경우에는 저는 면바지랑도 굉장히 강추드리는 그런 셔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화이트 셔츠는 원단이 완전히 다른데 느낌은 조금 비슷하거든요. 둘다 자라에서 구입을 한 거고요. 이 셔츠 같은 경우도 제가 하울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셔츠인데 남자 셔츠 같은 느낌이에요. 원단이 굉장히 실키하고 차르르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이런 원단은 진짜 참... 떨어지는 슬랙스 바지 있잖아요 요즘에 나오는 핀턱 슬랙스 중에서 정말 딱각 잡힌 거 말고 그냥 촤르르 흐르는 그런 핀턱 슬랙스랑 진짜 잘 어울릴 거예요 똑같은 셔츠, 똑같은 슬랙스라도 원단을 잘 매치를 하시면 진짜 실패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얘는 볼륨감이 많이 사는 그런 핏이 엄청나게 빳빳하게 사는 그런 셔츠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촤르르하게 떨어지는 셔츠 입으실 때에는 스커트나 다른 하의도 조금 촤르르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내추럴하게 청바지를 맞춰 입으시는 게 훨씬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이 셔츠는 요것도 조금 꼬깃꼬깃하지만 원단이 조금 더 빳빳한 셔츠예요. 얘는 훨씬 더 빳빳한 느낌이 있고 핏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볼륨이 살아나는 그런 셔츠이기 때문에 이런 셔츠는 각 잡히는 면바지라든지 슬랙스 중에서 조금 두툼한 거 아니면 정말 딱 각이 잡혀있는 그런 슬랙스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요거는 청바지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슬랙스랑 면바지랑 입으면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셔츠 고르실 때또 하나의 팁은 요기 여 카라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소매 부분이 조금 빳빳한 게 예뻐요 셔츠는 여러분 핏이 전부예요 소재가 전부이기 때문에 원단 잘 선택하셔야 되고 소재마다 주는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느낌이 조금 다른 그런 화이트 셔츠를 많이 쟁여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번에 보여드릴 기본템은요 짠! 면바지입니다 우선 면바지 하면 떠오르는 컬러가 이것보다 조금 더 짙은 그런 캐러멜 색이잖아요. 그런 캐러멜 색도 전 진짜 강추드리고요. 전 이렇게 살짝 아이보리빛이 도는 그런 면바지도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컬러에 상관없이 저는 겨울보단 여름에 진짜 잘 입는 게 바로 면바지거든요. 면바지가 좀 특유의 그런 단정함, 깨끗함. 고상함도 살짝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청바지랑 완전 다른 이미지를 풍기기 때문에 저는 면바지를 진짜 사랑하는 편인데 이런 핀턱 코튼 팬츠 전 진짜 추천드리는 게 위에 셔츠를 입었을 때 느낌 다르고 티셔츠 입었을 때 느낌 다르고 블라우스나 가디건 같이 매치해주면 또 느낌이 다르고 자켓 입었을 때또 느낌이 달라요 정말 다양한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반드시 올해에는 꼭 쟁이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바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근데 면바지 고르실 때 팁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벨트고리가 있어야 돼요 면바지에 벨트고리가 없는 건 음, 마치 알이 없는 꽃게 같은 느낌이에요 벨트를 했을 때의 느낌이 훨씬 더 단정해 보이면서 깔끔해 보이고 프로페셔널해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벨트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벨트고리가 없이 나오는 면바지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꼭 벨트고리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두 번째는 면바지는 딱 떨어져야 돼요 어디가 붙으면 안 예뻐요 허벅지, 종아리 어디 하나가 붙으면 그 면바지 선택하지 마세요 무조건 면바지는 일자로 딱 떨어지거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와이드 하거나 우선 붙지만 않으면 돼요 면바지는 붙으면 세상 뚱뚱해 보여요 특히 무릎 나온 면바지는 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보내셔야 될 아이템이고요 우리 새로 만나는 면바지는 어디 하나 붙는 곳 없이 딱 떨어지는 그런 면바지를 선택하셔야지 핏이 가장 예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면바지 고를 때이 엉덩이 부분도 잘 보세요 엉덩이 부분이 조금 부하고 펑퍼짐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바지도 엉덩이가 중요한 것처럼 면바지도 엉덩이가 중요하고요 사실 바지는 뭐든지 다 엉덩이가 중요해요 뒤태가 예쁜 바지가 진짜 예쁜 바지거든요 요즘 면바지가 조금 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음, 그럴 때는 여러분 지오다노 세일을 이용하면 돼요 지오다노도 면바지 진짜 예쁘게 잘 만들거든요 만약에 면바지 어디 가서 입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나는 면바지는 처음인데 이러신다면 저는 지오다노 진짜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기본 아이템은 바로 슈즈인데요 짠 화이트 컬러의 로퍼입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 구입한지 조금 됐어요. 근데 소개를 해드려야지 해드려야지 하다가 자라하울을 너무 열심히 찍느라고 이걸 소개를 못 해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 특히 봄 여름에는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화이트 컬러가 사실 때타기가 굉장히 쉬워가지고 다들 조금 어 다가가기 어려운 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런 로퍼고요 심지어 가격이 여러분 너무 착해요 제가 2만원인가 3만원인가에 구입을 했고요 너무 생각보다 편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려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로퍼나 플랫 같은 경우가 원래 힐보다 더 건강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밑창이 딱딱하고 바닥에 완전히 발이 다 붙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리에 더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꼭 보는 게 바로 밑창이에요 밑창이 고무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저는 굉장히 선호하고요 딱딱한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되어 있는 신발들은 저는 거의 사지 않아요 정말 기본 스타일이고 가죽이 정말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안에도 굉장히 푹신푹신하고요. 옆쪽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뭔가 되게 막 엄청난 브랜드에서 만든 거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2, 3만원짜리 신발 사면서 2, 30만원짜리의 퀄리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청바지, 면바지, 슬랙스 다잘 어울리고요. 그냥 하얀색 운동화 신을 때 그냥 로퍼를 대신 신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정말 예쁘고 오히려 꾸안꾸 느낌을 제대로 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다른 컬러보다도 훨씬 쉽게 매치하실 수가 있고요 톤인톤, 톤온톤 어뭐 어떠한 컬러의 상의, 어떠한 컬러의 하의와도 다 무난하게 매치하실 수 있고요 특히 요즘에 미니백들 중에서 아이보리나 화이트 컬러가 많이 나오는 계절이잖아요 블랙 컬러의 원피스에 이런 로퍼랑 조그마한 미니백, 화이트 계열로 같이 매치해주시면 진짜 센스있게 코디했다 정말 그냥 실패 없다 이런 느낌 줄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쟁여두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혹시 이 사이트에서 이 신발 구입하실 분들은 한채수 크게 주문하세요 저는 평소에 235 사이즈를 신는데 이거는 후기를 진짜 열심히 읽어보니까 한 사이즈 크게 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40을 구입했는데 너무 잘 맞고요 늘어나는 것도 너무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처음에 신었을 때 발이 아파요 이런 느낌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진짜 꼭 강추드립니다 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기본 아이템 하면은 뭐 플리츠 스커트도 있고 뭐 슬랙스도 있고 청바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오늘 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